이번에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야겠데요 아까 PPT에서 이런 좋은 점들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들께서 어, 나는 회사에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다 하는 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뭐 저희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에이블이라는 저희의 복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 어드벤텍 뷰티풀 라이프라는 그 복지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드벤텍과 같이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좀더 아름답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복지 제도를 저희가 항상 개정해 나가고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중에서 가장 큰게 여러분들의 스포츠 여가활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그 말씀드렸지만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좀더 이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좀더 즐겁게 어드벤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게 아무래도 그렇게 즐겁게 보내려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달라지는 그 척도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산업군이 산업군이다 보니까 약간 그 회식 문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좀 수평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드벤텍 KL 부터. 네, 뭐,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그 부분이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령층도 실제로 뭐 50대에서부터 20대까지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회식을 가게 됩니다. 뭐,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식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급여와 함께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 복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 회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네, 예, 예.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연령층이 적은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회식 가는 장소도 뭐뭐 뭐 여기서 설, 말을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네. 네, 그런 쪽으로 가시고 저희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1차에서 끝내라. 예, 이게 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예. 코로나 19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럼 이전에는 회식 빈도수가 어느 정도였어요? 아,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한 달에 편안하게 마, 그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빈도수는 한, 월에 이제 한, 번은 한 번. 월에 한번꼭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맛있는 음식을 한 달에 한번꼭 드실 수 있다 한 달에 한번 패밀리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진행을 한다 대부분이 패밀리 대부분. 레스토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아까 회식 관련돼서 같이 여쭤보긴 했었는데 었 어, 약간 우려되는 우려는 아니고 제가 많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사 담당자님 복장을 보고 기업 문화를 약간 판단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두 회사 모두 맞춤 정장으로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 수직적인 문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회사 내에서 수평적인 문화 의견 개진을 위해서 혹시 제도적으로나 혹시 만들어 가고 있는 문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b2b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를 만나고 업체와 미팅을 하는 경우들이 가장 다분 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을 저희가 이제 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사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더 편안하게 외국계 기업의 특성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한국 그 지사를 보유한 모든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은 본인만 합니다. 음.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직 구조가 예좀좀 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더 수평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그 한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장은 동일하게 어떻게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네, 저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건 개인 개취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래서 <웃음> 제가 워낙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더 예, 좀더 포멀한 예, 그런 거를 좀. 네, 예, 추구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평상시 때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아, 다들 뭐 청바지 뭐 그리고 뭐 어. 반바지도 저희는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뭐 아주 자유로스럽다라는 거 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제가 좋은 것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솔직히 단점이 없을래 없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 오려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미리 고민하고 와야 된다.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제 가장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계속 언급드렸던 이제 한국계 지사의 이제 단점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제 지금 일은 저 혼자만 하니까 실제로 이걸 상의하고 같이 이겨낼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얻는 정보는 본사 본사 VP를 통해서,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국가에 계시는 이제 그 HRP를 통해서 그렇게 얻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걸 공부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게 단점이면 단점이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조, 물론 무조건 선생님한테만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다 예, 그게 조금 단점이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그 회사의 문화는 그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사실 인재상들 볼수 있고 아까 다양한 인재상 경영이념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거 말고 어다 모여놓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것 같다 예, 네, 이런 걸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드벤틱 KR부터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국계 지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만 잘하면 이제 뭐 당연히 터치하시는 분들도 없고 뭐라고 하실 분들도 없다 보니까 내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좀 혁신적으로 발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존재를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로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이제 회사나 뭐. 클리어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어학 점수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회화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혹시 사내에서 어학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제도나 이런 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에이블클럽이라는 저희 그 어떻게 보면 복지 모토인데요 저희 에이블클럽을 통해서 실제로 동아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아리를 저희 회사 차원에서 서포팅하면서 실제로 클라스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예 코로나 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출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언택트로 실제로 그 수업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 혹시 본사와 지사와의 순환 근무가 있는지 이번엔 두 회사 같이 물어볼게요. 혹시 순환 근무에 대해서 직무를 좀 변경할 수 있는 케이스나 직무가 좀 바뀌는 케이스들도 좀 있는지 좀 어드벤트 K.R.부터 말씀해주시면. 네,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티켓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뭐 본사 그 대만만이 아니라 뭐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지사 그리고 유럽 지사 그리고 다양한 뭐 이제 뭐 인터컨 뭐이그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제 국가들에서 같이 근무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저희가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전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 이제 베트남에 보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가 이제 나가고 공장이 나가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을 배려해서 저희 베트남 지사에 파견을 해서 실제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